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안경 성형가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뭄과 폭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사상 최악으로 민주화 이후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정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을 하였죠 이에 과연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유럽 남부에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폭염과 산불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었고 었 여름 날씨로 유명한 영국에서도 2050년도에 나 나올 법한 40도 이상의 폭염이 30년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북극도 더 빨리 녹으면서 유통 경로를 줄이기 위해서 북극 항로를 여나 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뭄은 어떨까요? 최근 이라크의 한 땜에서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이 증발이 다 되어서 그 밑에 있는 3,400년 전의 도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뿔에 해당되는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등에서는 너무 심한 가뭄으로 우기가 한 번도 없이 사회나 실종이 되어서 1,800만 명의 생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먼나라기 같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곧 우리나라에 닥칠 것이고 이미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경고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가뭄이 적은 곳에 가뭄이 들고 폭우가 적은 곳에 폭우가 생겼을까요? 단순하게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또는 탄소 배출 등의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디서든 들어본 얘기니까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 봐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수 있겠죠. 가뭄과 폭우는 쉽게 말하면 지구의 액체 순환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액체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어딘가 지구에서 장애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런 액체 순환에 장애가 생겼을까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스팔트와 도로입니다. 즉 인공으로 만든 액체와 고체 사이에 차단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도시의 빠른 유통을 위해서 차가 또 개발되었고 또 차가 집까지 다니기 위해서는 포장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도시 심지어 농촌에도 도로가 깔리고 아스팔트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흑 색깔 자체를 회색으로 그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스팔트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아스팔트가 없는 일반 자연의 땅은 비가 오면 땅에 젖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을 흡수를 해서 비를 여과를 한 다음에 다시 햇빛이 쬐이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것이 구름으로 만들어지고 또 바람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비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액체의 대류순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팔트가 만들어지고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지면 땅의 기체와 고체 사이에 즉 공기와 흙 사이에 차단제, 액체 차단제가 만들어져서 대류순환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액체 차단제를 땅 위에 깔게 되고 물이 흡수가 되지 않다 보니 물의 배수를 하도록 하는 하수구를 또 만들게 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물을 다른 곳으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은 햇빛에 증발이 될때 순간 많은 양의 증발을 특정 지역에 더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흙은 물을 흡수를 할때 물이 오염된 것을 자갈, 모래 흙으로 된 부분의 여과를 만들면 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빗물이 흙으로 스며든 것은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 물로 강이나 시냇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수구는 정화 시스템이 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물들을 정화를 덜하다 보니 강물이나 바닷물로 오염된 물이 자연 방출이 되는 그런 악영향도 같이 지니게 되는 것이죠. 또 기체의 흐름도 방해를 받게 되는데 원래 자연에 산이 있었던 곳은 당연히 기체의 저항을 받아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인공적으로 빌딩을 세우고 아파트를 세움으로써 기체의 흐름이 이상이 생겨서 평지로 저항력이 없어야 할 곳에 빌딩이 생겨서 아파트가 생겨서 저항력이 생기고 산이 있어서 저항력이 있어야 할 곳에 산을 깎아서 저항력이 없어지다 보니 이상 기압차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좀더더 더 빠른 기체 흐름이 생겨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숙으로 인위적으로 뺐던 그 특정적인 물이 갑작스런 기압차가 생기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곳으로 구름이 몰려가서 폭우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흙보다는 비열점이 낮아서 즉 물질이 끓는 점이 낮아지다 보니까 훨씬 빨리 데워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햇빛을 받더라도 흙보다는 시멘트 바닥이 훨씬 더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의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만들게 됩니다 또 각종 우리가 버리는 가정 쓰레기, 산업 쓰레기로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점점 오염되는 심각한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후 영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이런 오염된 물질들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표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가문과 폭우는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서 우리 몸은 탈수 현상이 생기고 점점 오염된 환경으로 해서 먹거리는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오염물질을 그르는 정수 역할을 하는 신장이 점점 아파지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신장 질환이 점점 생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되겠죠 이런 가문과 폭우는 단순한 환경의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위기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만약 더 뜨거워진다면 온열 질환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마저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뭄과 폭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스팔트 인공차단제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뭄과 폭우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그리고 산업에서 쓰레기가 매일 생겨나게 되면 이런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훨씬 부추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도 쓰레기를 덜 버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건강한 지구 환경을 만든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가뭄과폭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